a x로 그 생기는 게지선인데네 어, 그 근데, 근데 그 a는 그 1이 1이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1이면 x에 무슨 숫자를 넣든 그 같이 1정 일정, 1로 1정해서 상상수가 되기 때문에 네 어, 어,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돼요. 직면 성질도 있군요 어, 그 다음에 지수한테 그래프는 그 A가 0보다 큰.. 아니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.. 이렇게 생겼는데 그.. 뭐지? 그, 그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고 이 함수는 음. 그리고 무조건 1,0을 지나요 아, 무조건 1,0을 지나요? 정의역은 스위스 전체인데 음. T역은 그 양의 수밖에 안 돼요. 아.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아.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, 아. 이거 또한 점1 0을 무조건 지나고, 그리고 무조건 지나고요. 네.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에 그게 똑같아요. 앞에 거, 앞에 그래프랑. 아, 여기 이게 A1보다 클 때, 뭐랑 정의역, 치역이 범위가 똑같다는식이있 네. 어, a가 0보다 작으면 말이 안돼요. 어, <웃음> 말이 안돼요? 네, 그러니까 <웃음> 아, a가 예를 들어 마, 마이너스 2면 그 마이너스 1수는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a 의 마이너스 2에, 아 마이너스 2에 2수는 4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말이에요. 아, 그렇고